아이 건왜 들어간 거야? 아니, 지지치자고 나 희망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? 이 판... 이판 희망 가지면 안 되는 거야? 오... 오... 오... 오... 되겠다. 오... 아, 지지 오... 났다또 빵점이야? 아니지 빵점 아니지, 18점인가? 떨어지면은 나이제 17.. 17 7점 17점? 이거 내가 롬블 서포폰 한번 해봐야겠다 슈겔롬을 사자고? 롬블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사놓고 안하는 거 아니야? 솔랭에 딱 갖고 나갔다가 욕 오지게 쳐먹고 아, 다시 나세요 이러면서 얘들이 이제 응? 음? 던지는 거 아님? 아 이러는 거 아니야. 생각일로 조용하네. 비엄둥이날 실망시키지마! 아, 스킨! 스킨! 스킨! 스킨! 아! <웃음> 아 스킨 못 눌렀어. 아 스킨 사놓고 아 스킨 사놓고 <웃음> 아이 뭘뭘궁 데미지가 더 강해. 아이 나아 큐를 먼저 찍었어야 됐는데 아씨 아우 아퍼 아우 아퍼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시한한테 미안한데. 아. 루시안, 루시안 지켜주려다 나도 죽을 뻔 했네. 아, 이거 사. 아, 안 사고 싶었는데, 자이라는 무슨 챔프를 하든 힘들어 죽겠어. 킹킬 더 따이면 그냥 나간다고? 아, 저 무슨 경우지? 그건 본인 알아서 해, 그래. 나간다는 신보는 뭐야? 아... 각자 싸웠어 포커싱 안 돼가지고. 쟤네 6레벨인데 마우카에 안 가는 게 좋을 거야. 어씨도 못먹었어? 어씨, 뭐야 이게 어씨도 못먹고 이게 뭐야 와 드디어 욕 찍었다 시작이야 아직 죽지 않았어 난 지금부터 시작이다 어? 아나 아 죽었다 네, 네, 네. 진짜. <웃음> 아니 스킨을 사놓고 쓰지 못하고 바보같이 뭔가 좀 저쪽에서 들어오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 분 마음이 급해 지금 아니 답답해한다 그럴줄 알았다 아나궁 그지같이 까네 궁잘 이쁘게 깐다 나도 이거 탑은 어쩌다 저렇게 댕겨? 아나 <웃음> 참. 어? 어? 야.. 거리 안다는데 거리 안다는데 잡았니? 하지만 나도 죽겠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망했어 이건.. <웃음> 내가 아니더라도 그냥 망했어 이건 내가 아니더라도 망한 판은 맞아 나 혼자 딜량이라도 높여봐야지 아무도 안 막아주죠? <웃음> 내가 딜량 1등 했으면 좋겠다. 내 심이 딜량 1등을 바라고 있어. 와이, 죽어버렸다. <웃음> 야, 이거는 다 같이, 다 같이 트롤이었다, 이거. 다시 빵좀 되네. 헤 야, 이야! 드릴 등! <웃음> 야 만족스럽다 야 내가 드릴... <웃음> 내가 드릴 등이라 만족스럽다 라인전에서처맞은게 반이긴 한데 <웃음> 아 미안하네 아 슈겔롬을 썼어야 했는데